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광고들이 줄었습니다. 아파트 다 팔린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전화 오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전화하셔서 아유 뭐 바쁘신데 돈도 안 되는데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를 그 전부터 하려고 계속했는데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미안해서 못 하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뭐 정말 그렇게 미안해서 전화하기가 어렸던 분들이라면 여기 뭐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예, 회원 가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뭐다 체크가 되죠.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회원 누구 누군 누구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게뭐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뭐 돈이 안 되는데 괜히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서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은 구독자분들이 실제 뭐 저보다 이걸 뭐더 많이 보겠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가격이 하락했는지 뭐 그런 부분에서 예전보다 뭐 몇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량들이 좀 사라졌다 사라지고 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다 매물이 거래가된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실제 부동산에서 다 광고를 내는데 다 돈이 들어가죠 그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광고를 내는 게그 매물을 팔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화 한통 안오는 매물을 계속 몇 달째 올리놓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광고비는 얼마 하지도 않지만 은 그래도 팔수 있는 매물을 계속 올려야 되지 아니면 급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이든 아니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매물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닌 거를 계속 올리다 보면 사실 뭐 전화도 안올 뿐더러 계속해서 광고비만 나가는 형태니까 굳이 뭐 광고를 계속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실제 거래가 되면 또 광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이나 상가주택매매, 빌딩매매 뭐 이런 위주로 좀 거래를 하죠. 통상 뭐 여자분도 그렇게 하지만 은 하지만 평균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됐을 때는 남자분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은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일질적으로 뭐 여성분들도 이 광고 전화 한 통도 안 오는 거 광고비 계속 내면서 광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 지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거래가 워낙 없어서 뭐 남편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좀 쉬는 경우도 있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더워서 거래가 안 되는갑다. 겨울은 겨울이라서 또 더워서, 아, 겨울은 추워서 안 되는갑다. 여름은 더워서 안 되겠는갑다. 그래서 광고를 좀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좀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거래가 됐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그 아파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거래됐는 거 확인해 보면 일시적으로 뭐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됐는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최종 마지막에 거래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가 줄었다해서 그게 다 매매가 돼서 거래가 돼서 매매. 뭐 광고가 없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가 오셔서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데 광고가 주로 딱 해서 매매가 됐다고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실거래를 확인해보면 마지막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같은 경우 상한가 5억 3천에 실거래가 4억 2천 3백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성당, 내미안, 이편안, 일단지 그리고 타입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구나 아직 덜 내려갔구나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저는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기 보지만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수시로 보는 모양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분양되는 아파트 프리미엄 P가 얼마까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보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광고가 줄었다 뭐 이렇게 해서 매매가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뭐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주택이다 네, 매물을 계속해서 광고비를 주고 올려놨는데 전화 한통 안와요 한달 두달동안 전화 한통 안오는걸 계속해서 올려놓을 필요는 없죠 다른걸로 매물은 많기 때문에 다르게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손님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매물이 줄어서 이게 다 팔렸나 거래가 다 되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전화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이게 다 돈에 연관된 겁니다. 세상에 돈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무조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돈 벌려고 마찬가지 유튜브 하는 거고, 또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돈 벌려고 정보를 얻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코미디 뭐 이런 어떤 즐거운 내용들은 내가 즐기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런 유튜브를 다 보는 거고, 그런 또 영상을 만드는 분들도 그렇게 너무 즐겁게 해주면서 또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관돼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궁금한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야 됩니다 알아봐야 되고 요 항상 넘들보다 빠르지는 못해도 넘들만큼 따라는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거 하면은 또 괜히 뭐가 뭔지 모르는데 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뭐 해서 못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뭐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해서 전화로 뭐 통화를 하다가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번씩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제가 뭐 답변은 해드리지만 뭐 혼자 그렇게 답변만 듣는 것보다는 서로 공유를 하고 모든 걸 서로 알아가는 게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나라도 더 많이 알아야 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언제부터 부동산을 하셨어요? 뭐 부동산 하신지는 맞으세요? 묻는데 부동산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교수라고 다 같은 교수도 아니고 부동산업자라고 다 같은 부동산업자도 아닌 것이고요. 나름대로 자기 뭐 스케일이 있고 스킬이 있고 나름대로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진취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똑똑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부동산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20대 후반 때 30대처럼 보이게끔 해서 양복을 입고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젊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노력을 했습니다. 폭염주의보의 때도 사실 저는 뭐 그때만 해도 이런 인터넷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활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단지 광고는 기본이죠. 광고 놈들 100만원치 내면 200만원치 광고 내고 그리고 놈들 전단지 붙이면 미친듯이 전단지 붙이고 그리고 뭐든지 뭐 장사를 제가 몇번 했기 때문에 뭐든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돈을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죠. 우리가 장사를 해도 매득씩 뭐 들여서 식당을 차리고 어, 말아먹으면 또 매득 매천을 말아먹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경험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후반때 저희 사무실에 직원분이 한 25명 가까이 있었어요 약 2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매매 거래를 거의 보자 제가 한 2등 3등 안니 들었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기도 했고 무조건 모르면 찾아보고 모르면 뭐 시청에 뛰어가 보고 구청에 뛰어가 보고 국세청에 전화해보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면 경임이 적다고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를 해봤든 안 해봤든 노력의 함에 있어서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집을 많이 사보고 안 사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만큼 그 경험이 없는 동안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날씨가 후덕지간에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위기가 기회가 될때 돈을 벌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